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USM3 미션을 교환입니다 먼저 차량을 리프팅합니다 미션오일 팬 하단에 있는 드레인 플러그를 풀면 기존 미션오일이 배출됩니다 드레인이 끝나면 미슈놀 펜을 탈거합니다. 볼트가 엄청 많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펜을 탈거할때 안쪽에 남아있는 잔유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탈거를 진행합니다 기존 가스켓도 제거하고요 마그네틱의 상태를 보아하니 철가루가 제법 많이 쌓여있는데요 철가루의 양을 보아 더이상의 포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그네틱은 잘 세척 후 원위치에 재장착해줍니다 신품으로 교체도 가능하지만 자성이 약해지거나 하는 수모품이 아니기에 굳이 신품으로 교체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된 모든 제품들은 르노삼성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존 미션 오일 필터를 탈거합니다. 신품으로 바로 교환하고요. 미션 관련 부분에서는 참 볼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뉴 SM3는 CVT 미션으로 두 개의 풀리와 여기서 돌아가는 스틸 벨트를 사용하는 변속기로 연속형 가변 변속기라고도 불립니다 기존 변속기들은 정해진 단계로만 기어를 변화할 수 있는데 CVT는 단계가 없이 가속과 함께 연속적으로 기어비를 내려줍니다 즉 단수가 무한대인 거죠 상대적으로 원리가 간단해 내구성만 보장된다면 장고장이 없고 크기가 작고 가벼워 연비에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이론과 달리 CW-T 자체의 동력 전달 효율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셔놀 팬을 고정하는 볼트를 안쪽과 바깥쪽, 각각 사선으로 같체결후토코 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코로 체결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역시 신품 와셔로 교환 후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미션 오일을 보충하기 위해 차량을 내려줍니다 뉴 SM3에서 배출된 오일입니다 정비 지침서를 토대로 삼성 정품 CVT 미션 오일을 주입합니다 주입을 마친 후 냉강 기준에서 레벨링을 확인합니다 촬영을 하지 못해 정말 쉽습니다 레벨링은 중간과 맥스 사이에 딱 맞게 세팅되었습니다 주입 후 누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우 깨끗하네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교환과 함께 좀더 부드럽고 상쾌한 드라이빙 되세요 감사합니다